<웃음> 잘한다고 그렇지. 잘한다고 하니까 먼저. 와, 와, 와. 한 명이가. 파 빨간색이 탐나서 왜 빨간색 이거 해? <웃음> 자기가 <웃음> 해리야 힘들면 안 해도 돼 <웃음> 힘들어 <웃음> <웃음> <웃음> 뭐야 뭐 먹었어 무서워, 무서워. <웃음> <웃음> 뭐 먹었어 마, 맛있었어 뭐야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입에 뭐야 <웃음> <웃음> 음 어, <웃음> 엄청 갈치라는데. <tram々 일이> <웃음> 나이가 제일 잘쳤어오 그러네 리있어 <웃음> 앞에서 은네 제가, 제가 <웃음> 아, 그아 입은. 메인 메네 제가 <웃음> 메인. <웃음> <웃음> 주가를 만들게요. 내려가내려가 쟤가 쟤가 쟤가 쟤가 쟤가 가 쟤가 가가가 쟤가 쟤가 혜리가.. 리가 사달라고 한거지? 응 레몬 몇개 사? 응. 네. 레몬 4개 네 사? 응 알았어 준비 됐어? 응고마 응. 아! 얼마나 맛있을 것 같아? 이야. 예. 카루 짜서 어? 안돼 안돼 빨리 짜봐 난 뭐? 너무 무거워져. 힘들어? 그뭐 해볼게. 씨다 응. 뺐어. 마셔노너무 소리 소 어? 소리 소리 소리 소리 소리 어. 어저께는 아빠가 어. 다 마셔서 너무 속상했어 아 저번에? 응난 먹고 싶었는데 어, 다 먹어 혜리 응. 아, 나머지 레몬도 다 마실거야 짠! 랑가 야아 이제, 음. 다른 것좀 가져올래? 왜? 뭐야, 음. 많이 남았는데. 혜리야, 먹고 싶어 했잖아. 맛이 어때? 음, 매콤, 약간... 매콤, 매콤한데. 좀 쉬고, <웃음> 좀물렁물렁 하지마, 써줘야, 써줘야. 엄마, 써줘야, 써줘야. 맛있어? 알았어. 맛있어? 맛있어? 맛있어? 맛있어? 맛있어? 맛있어? 맛있어? 맛있어? 맛있어? 맛있먹어봐있몬맛몬어있어 맛있어? 맛몬어몬 내맘 내맘 내맘 맘. 응. 레몬도 먹을 거야 응 <웃음> 이거나 마셔 이거 집짠거어 맛있어 맛있네 그렇지 응. 아야 아야 집더 짜서 줄까 응짜 주스 만들어 줄까 이게 <웃음> 나 손을 짜줘 <웃음> 괜찮아 쭉 드세요. <놀람> 진짜야. 맛있어? 응 <놀람> 진짜야. <놀람> 진짜야. 거짓말하고안 했는데 왜 자꾸 그래? 진짜야. 진짜진짜 진짜야. 진먹어 진짜야. 진짜야. 진짜야. 진짜 진짜야. 야 드세요, 아빠. <웃음> 엄마 물 가득 나와봐 아 싫어 물 가득 넣어봐 왜? 그러면 뭐야 그냥 물마시지 이렇게 하려고 빨리 먹어 너 때문에 샀잖아 빨리 먹어 너 때문에 샀어 엄마 레몬도 필요 없는데 레몬 먹으 엄마만 엄마만 엄마만 먹어 너는 배불러 너 너무 조그데뭘 배불러? 빨리 먹어 먹으라고 야. 먹을 사람 없어 맛있다며 야. 먹어 야. 다음 이야기에요 엄마의 선물은 뭘까요? 귀여운 방생이들 보러 문크. 뽑아주세요